안녕하세요. 유진섭 명량입니다. 2023년도 내년 개묘년에 12개 띠별로 어떤 부분이 좀 좋고 어떤 부분이 진행이 되나 이 부분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이 동영상을 올리기 전에 제가 한 띠별로 한 며칠을 좀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강의 동영상을 올려보는 것이니 여러분도 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3년도에 2023년도 개면엔입니다. 개면년에1 2개 띠가 있는데 각띠들이 어떻게 어떤 운을 맞이하는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랑이 띠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축 이렇게, 볼수있있습다다1개띠띠있있습다이이 띠가 있습니다. 이 12개 띠가 23년도 그런데 여기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 0이2년이 올해 이2년도1 0이달부이 10월 월 양력 1 0월달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 10월 말까지 이 기간에 이 기간에 그러니까 이미 23, 22년도 10월달인가 진행이 됐겠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진행이 됐다. 23년도가 진행이 된 내년 10월까지 각띠별로 어떤 운의 흐름이 있는가 먼저 호랑이띠 호랑이띠 1950년, 1962년, 74년, 8그4년 86년생, 9 8년생 호랑이띠들. 호랑이띠들은 내년에 2023년도에 저는 어떤 쪽에서 좀 좋냐? 이 호랑이띠가 좀 운의 흐름상 양력으로 저는 호랑이띠는 4월 달 양력으로 4월달, 아니 5월달, 양력으로 5월달 한번 참고해봐라. 이 5월달에 좋은 소식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월달. 그리고 양력으로 9월달, 9월달, 이 달에 괜찮을 것이다. 그 다음에 10월달. 이 3개월이 호랑이 때에는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참고해보기 바랍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호랑이 뛰는 저는 내년에 부동산 문서, 부동산에 대한 걸 취한다. 문서운 부동산을 취한다. 이 부동산 문서를 취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은 조금 뒤로 연계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23년도, 22년도 10월, 내년 10월까지 사이에서 특히 호랑이띠는 내년 23년도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 호랑이띠가 내년에 창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냐 창업 창업을 한다고 하면 저는 조금 시기를 봄보다 여름, 여름보다는 가을 좀 뒤로 늦춰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래는 지금 호랑이띠에게 내년에 제가 창업을 좀 하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창업을 왜 어렵냐면 창업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부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호랑이띠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토끼띠. 저는 12개 뛰지면서 내년에 토, 토끼띠가 토끼 뛰가 생각에로 조금 신경성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 2022년도 10월달부터 이미 토끼띠는 굉장히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하고 스트레스가 많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이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계된 부분을 가지고는 소가리를 많이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갖고는 소가리, 가슴아이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익을 가지고 소화를 많이 하고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할 것이다. 두 번째는 토끼띠가 창업을 한다 그러면 어떠냐? 창업, 창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이 지금 코라이띠보다 오히려 토끼띠가 창업은 좀 약하니까 시기를 조금만 오히려 조정을 잘해서 늦춰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여기는 어느 달에 괜찮냐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양력으로 2월달 양력으로 2월달과 양력으로 5월달 양력으로 5월달 그 다음에 양력으로 9월달과 10월달을 참고해봐라 이런 달에 좀 꼬였던 부분을 뭔가 내년에 이걸 좀 체크해서 뭔가 복잡한 문제를 좀 풀고 자면 이런 달에 해결했으면 좋겠다. 특히 5월달 5월달에 꾸였던 부분을 가장 많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좋죠. 작업을 어떤 집안에 어떤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중요한 어떤 내가 결정을 하고 활용을 해야 한다. 사업하는 사람들 내가 외국 바이어들을 만나야겠다 하면 5월달에 집중적으로 이 달에 사람들을 미팅을 하기 위해서 이 날짜를 조정해서 활용하면 괜찮을 것이다. 그래도 12개의 달 중에서 이 달이 조금 포인트달이지 않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토끼띠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운세 흐름이 조금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 다음에 용띠. 용띠는 부동산을 내놓아도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조금 없습니다. 거래가 좀 약하다. 부동산에 대한 기운이 약하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변동변화를 반드시 변화 부동산에 대한 변동변화를 용띠는 맞이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런데 매도를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별로 큰득이 없다. 이렇게 오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용띠에게는 그래도 용띠에게는 어느 달이 괜찮냐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그래도 2월달에, 내년 2월달에 좀 참고해봐라. 이때가 거래기운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줄 수 있고요. 되도록이면 용띠 같은 경우는 내년의 하반기보다는 상반기를 노려라, 이해하겠지. 2월달부터 6월 말까지를 오히려 참고, 6월 30일까지를 참고해봐라. 이 시기가 오히려 나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용띠가 창업을 한다, 그러면 어떠냐? 창업을 한다면 이 띠도 조금은, 조금은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늦춰서 하는 것이 좋다. 특히 5월달, 양력으로 5월달과 6월달에 이런 때 오히려 만약에 창업을 한다 그러면 조금은 그래도 참고할 수 있는 다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용띠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띠. 그 다음에 이제 뱀띠를 이야기했습니다. 뱀띠. 저는 여기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내년 개묘년에는 인묘진사 호랑이 토끼 용뱀 중에서 이 뱀이 가장 선방하다. 선방할 것이다. 좀 괜찮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내년에밤띠는 일단은 뭐냐면 밤띠는 결실이 좀 괜찮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와는 승진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승진. 합격. 취업이죠. 취업. 취업은 더 좋다. 이걸 이야기해 줘죠 취업은. 그리고 취업에 관계된 거고 여성은 여성은 여성 같은 경우는 남자를 만나는 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남자를 만나고 남자는 자식을 얻는 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 뱀띠에게 괜찮다 그래서 뱀띠는 내년에 보편적으로 여러가지 좀 선방한다 그래서 네개띠 중에서 가장 조금 무뚝 서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뱀띠가 이런 데, 만약에 이런 띠가 괜찮다, 여러 가지로 산방을 할 것이다. 그중에서 저는 뱀띠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 뱀띠가 그래도 만약에 그냥 중요한 달이 있다면 어느 달이 있느냐? 제게질문 한다면 여기는 4월달, 5월달, 6월달, 그 다음에 여기는 9월달. 이렇게 4, 5, 그러 그러니까 중반기 중에 많이 4, 5, 6, 9 이렇게 중반기 중에 많이 달이 포인트로 좀잘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달을 활용하는 것이 좀 좋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말띠. 말띠는 2023년도 2022년도 10월부터 내년 10월 사이에 말띠는 이 사람들은 저는 뭐냐면 크게 어떤 특성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조용히 가는 것이 남는 장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저는 만약에 말띠가 만디가 창업을 한다 그러면 창업 시에는 무조건 여기는 상반기를 노려라 1월에서 6월 30일 사이에 창업을 한다면 이 시기를 노려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부동산이나 어떤,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평이하게 특이한 특성은 나오지는 않으니까 여기는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띠가 그래도 달로서는 어느 달을 만약에 좋을 수 있냐, 그래도 어느 달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상반기에 좋다고 랬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2월달 양력으로 2월달 이걸 좀 참고해봐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겠 2월달을 오히려 노려봐라 그 다음에 양력으로 5월달 5월이가 4월 전후 5월, 6월달을 좀 그래도 참고해볼 필요는 있다. 그중에서는 포인트는 이거다 이걸 양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양띠 양띠 양띠는 뭐냐면 2020년도 10월부터 2023년도 10월까지가 굉장히 뇌가 아프다, 골치가 아프다. 그래서 신경성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 신경성 스트레스, 뇌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다 이렇게 볼 수겠죠. 언제? 2020년 10월부터 2023년도 10월까지. 그래서 이 양띠들은 이 양띠들은 내년 이 지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다. 자 그러면 문서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문서.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부동산. 그다음에 이제 거래운이죠. 거래운. 이제 거래운 자체에서 거래운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거래운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 거래운은. 혹시 어떤 일을 창업할 때 어떤 일을 시도해서 그 부분에서 좋은 결실을 얻으느냐. 그런다면 양띠는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지지부진하고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창업을 했을 때 생각보다는 거래운이 조금 더딜 수가 있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문서에 대한 부분에 변경 변화가 일어나고 골치가 아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2022년도 10월부터 이미 진행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띠, 이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저는 이띠 띠 중에서 지금 토끼띠하고 원숭이띠가 내년에는 조금 조금 뭐냐면 이 시기에 생각보다는 모든 부분에서 조금 더디에 있다. 좀 뭐라고 해야 정체되어 있다. 이게 정체되어 있다. 정체되어 있다. 정체돼 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진도 못하고 정체되 있는데 여기에서 성급하지 말라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성급하면 안 된다. 무조건 여기는 뭐냐? 좀더 가죠. 좀 더. 좀더 더 기다려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기다리면은. 기다리면은 되는데 성급하면 망한다. 그래서 만약에 힘들고 어렵다면 조금 더 기다려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일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 이런 부분을 만약에 한다면 이 원숭이띠는 시작을 한다면 초반에 굉장히 좀 부진할 수가 있다. 원숭이띠가 지금 만약에 오픈했다. 2022년 10월달 이후에 오픈했다면 지금 굉장히 정체되고 생각보다 고전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달이 좋냐, 양대도 지금 여러 달이 다 지금 이 띠와 이 띠는 지금 어느 달을 특정적으로 좀 좋게 어느 달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그래도 어떤 달이 문제 해결이 된다면 양력 11월 달, 양력 11월 달 내년 지나야겠죠. 내년 내년 11월 달이니까 11월 달, 11월 달에 지나야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해소가 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 띠는 원숭이띠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원숭이띠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반기로 가는 게 좋느냐? 상반기로 가는 게 좋느냐? 이렇게 본다면 여기는 그래도 어쨌든 6월에서 오히려 12월당 그래도 하반기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라 그래도 양띠도 그러면 자기들에게 좋은 달을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양띠에게는 저는 4월달과 4월달그 다음에 양력으로 11월달 이렇게 했는데 4월달과 그 다음에 10월달. 그래도 이게 좀 참고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닭띠. 2023년도 개매년 2020년도 10월부터 23년도 10월 사이에 이 닭띠들은 어떠냐? 닭띠들은 탁띠. 띠 일단 뭐냐면은 굉장히 이 사람들도 골치가 아프다. 뇌가 아프다.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대립하고 갈등하고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좀 겪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소가리를 많이 할 수가 있다. 부동산 문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보다 가게를 하는 사람이 잘못돼서 가게를 내는데 잘 소통, 그 매도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것도 설명할 수가 있고 뭔가 시원하게 붐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바로 닭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가리를 좀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외로 신경성 스트레스 그러니까 주변에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골치 아파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닭띠들에게는 저는 만약에 어느 시기에 어떻게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닭띠는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조금 일례를 한번 버텨보시라 혹은 내년 개녀년은 어차피 조금 힘들 수 있고 소나기가 내려는 아주 조금 힘든 상황으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규를 넘겨주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닭띠들에게는 어느 시기에 가장 좋겠느냐 만약에 저에게 질문 한다면 이닭띠도 결국 양력으로 내년 11월달이고 11월달 전으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양력으로 4월달, 양력으로 4월달과 5월달 이 달을 오히려 참고해봐라야겠죠. 11월달, 4월달, 5월달 이 4월달에는 복잡하고 골치아픈 부분이 이때가 조금 풀리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립과 갈등과 있었다면 이 시기에 좀불릴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 닭띠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저는 만약에 닭띠다면 내년 중에 내년에서는 그래도 화기가 들어오는 사오미, 그러니까 사오미니까, 사오미, 술리겠죠 5월달, 4월달, 5월, 6월, 7월, 10월달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근데 이 달을 제가 왜 많이 체크해 주냐면, 이 닭띠들이 여러 가지 좀 힘드니까 그래도 이런 달에 좀 힘을 내고 나머지 달에 힘을 좀 저축해서 풀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개면연에, 그러니까 올해 10월 7일부터 이미 진행됐다, 이미 진행되고 있다, 제 이야기가. 그래서 내년 10월 30일 사이에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 뱀띠, 말띠, 양띠, 원숭이띠, 닭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술, 해, 술, 해, 자축, 이 띠를 갖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